현재 여러분이 보시는 영상은 아파트 하락지표가 아닙니다. 아파트 단지에 매물로 나와있는 아파트 광고입니다. 물론 전세, 월세, 매매부터 해서 400건, 300건, 200건, 수송국 뿐만 아니라 전체 어느 동네를 찍어도 엄청나게 매물이 나와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예전을 뒤돌아보면 예전에 아파트 문의와 재개발 문의가 밤낮 주야로 전화로 몸살을 알았던 날들이 불과 몇달 되지 않았는 것 같은데 요즘에는 언제 그랬다는 듯이 전혀 아파트에 대한 문의는 거의 오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재개발에 대한 문의도 완전히 줄었죠. 그리고 평균적으로 띄엄띄엄 전화가 오는 것이 언제 아파트 미부량을 할 것이냐, 할인을 할 것이냐 그런 정도의 전화들이 오고요. 지금 현재 보시다시피 대부분 아파트는 20%, 25% 계속해서 아파트 가격은 하락하고 있는 것은 뿐만 아니라 이런 사이트뿐만 아니라 뉴스에서도 대부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를 전문적으로 거래하는 부동산들은 아예 지금 거래가 없기 때문에 아파트 입주장이라고 해서 아파트에 입주가 시작되는 곳에 찾아가서 명함을 돌리거나 금매물을 찾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그 중에서는 매매도 전세도 할것 없이 실제 현장에서 발로 뛰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예전에는 광고만 올리놓으면 대부분 아파트 거래를 하고 부동산 거래를 했는데 현재에 부동산 거래, 아파트 거래 대부분이 거의 많이 거래가 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보니 현장에서 직접 뛰면서 실제 부동산 동향을 확인하고 있는 분들이 아파트 쪽에서 매매를 하는 분들이나 전세 거래를 하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미분양에 대한 아파트 현황 보고 자체도 지금 7월달 이후로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항상 얘기 드렸다시피 신청하지 않으면 은 이런 현황 자체는 확인이 전혀 되지 않기 때문에 현장에서 얼마나 발로 뛸수 있는 사람들이 거래가 많이 할수 있느냐 없느냐 얼마나 저렴하게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느냐 없느냐 거의 플랫폼으로 거래하던 시절이 끝났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유튜브나 인터넷에 지금 아파트가 하락하고 있다. 20%, 30%, 50%, 70% 온갖 얘기들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튜브만 보고 모든 것이 현실적으로 배울 수 있느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런 영상들은 참고만 하시면 될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이런 상황에서는 뉴스나 유튜브만 보고 있는다고 해서 될 것은 아니고 실제 한 분씩 움직여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뉴스에서 모델하우스에 이 많은 인파들이 왜 줄을 서고 여기에 갔는지 거기서 도대체 뭘 했는지 모르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모델하우스에 이렇게 찾아온 분들은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적게 벌었거나 많이 벌었거나 무조건 돈을 벌기 위해서 당첨되기 위해서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찾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뉴스를 보고 앉아 있으면서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줄을 서고 저렇게 행동을 할까 했던 분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단 하나죠. 대부분 돈을 벌기 위해서 저렴하게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서 일명 로또라고 불리는 당첨을 되기 위해서나 아니면 은 당첨권을 사서 분양권을 사서 다시 때 팔기 위해서 그렇게 찾아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현재 보시다시피 입주 물량은 2022년 9월달에 쭉 나와있고 10월달도 나와있습니다. 이런 모든 플루폼의 자료가 다 나와있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보는 것도 필요할 수도 있고요. 물론 그렇게 현장을 찾아가서 돈을 벌기 위해서 직접 발로 뛰는 부동산들과 공인중개사들 나름대로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감각을 익힐 수 있고 현실적인 감각에서 나름대로 대비할 수 있고 돈을 벌수 있거나 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요새는 인터넷만 확인해 보셔도 얼마든지 다 확인이 될수 있기 때문에 9월달부터 11월, 12월 어느 정도 가깝게 근처에 있다면 입주장이라는 곳에 직접 확인을 한번 해볼 필요도 있고요. 그리고 동양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델하우스 방문도 한번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물론 모델하우스에서 볼수 있는 영상들은 대부분 제가 영상을 올려드릴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부동산도 한 번씩 시간이 날 때마다 가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마찬가지 아파트는 2022년 2월달부터 9월달까지 대부분 마이너스로 내려가고 있는 것은 이런 플랫폼을 확인해어도 충분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 여기에도 21년 8월, 22년 9월 급속도로 계속해서 하락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수성구 조정 대상 지역을 해제를 했음에도 좀 빨리 했으면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뭐 그렇게 조정 대상 지역을 해제를 해도 거래가 크게 많이 없는 곳도 있습니다. 대구뿐만 아니라 전 지역이 현재는 아파트가 하향세로 내려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경기 악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는 하루아침에 절대 바뀌는 경우는 없습니다. 마찬가지 지금 미분양이 대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미분양 아파트가 생기면서 LH에서 미분양을 사달라 중견 주택업체들 지금 특단의 조치를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한 지역에 국한되어 있다면 이렇게 어떤 정부에 촉구를 못하겠지만 은 전국적으로 지금 아파트가 미분양이 생겨나기 때문에 경기 악화와 아파트 마찬가지 업체들이 부도가 나게 생겼다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정부에 촉구를 하면서 미분양에 대한 아파트를 LH에서 구입을 해 달라는 그런 요구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요구들이 일부 받아진다면 은또 아파트 분위기는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물론 LH에서 이 많은 미분양 아파트를 뭐 촉구를 하든 데모를 하든 특단의 조치를 하든 뭐 매입을 해주기는 쉽지는 않은 상황일 겁니다. 하지만 경기 침체로 해서 건설업체가 부도가 난다면 그 밑에 마찬가지 하층들, 뭐 골조라든지 샷시라든지 인테리어라든지 모든 소규모의 업체들이 어느 정도 경기 악화 속에서 금매물로 전환되는 아파트나 주택, 기타 공장까지도 업체까지도 팔아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너무 올라가도 문제가 될 것이고 아파트 가격이 너무 하락해도 문제가 될 것인데 실제 올랐는 아파트들은 아직 원위 치에 내려오지도 않은 상태지만 지금 아파트가 문제가 아니라 경기 악화 속에서 건설업체들이 그리고 그 밑에 하청업체들이 더욱더 위기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물론 예전에 아파트 아니면 은 건축 쪽에 대물로 받았는 아파트나 빌라들이 가격이 상승해서 프리미엄으로 돈을 벌었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한다면 은 당연히 벌었는 만큼 다시 내놓는 것이 뭐 대단하느냐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이 많은 사람들의 일부분이 분양권으로 돈을 벌었다면 이제는 분양권으로 돈을 좀 내놔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뭐 인터넷 시대라고 얘기를 하지만 지금 이런 아파트 같은 경우를 찍어 보면은 지금 613개 실제 중복된 같은 매물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임대 매물. 전세나 월세 그리고 매매건 마찬가지 이 많은 매물들이 중복이 돼 있는 상황에서 613건이 나와 있다. 이게 문제가 아니죠. 모든 부동산이 광고를 낼수 있는 광고는 지금 다 내고 있다. 왜 그렇게 광고를 내고 있느냐. 실질적으로 그만큼 거래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뭐라도 임대라도 전세라도 계약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광고를 내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많은 광고들을 내고 있는 것을 자세하게 확인해보거나 한 번씩 뒤돌아본다면 대부분 고급 아파트 가격이 높은 아파트일수록 광고 매물이 많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고요. 개별적으로 들어가서 본다고 확인이 다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매물들 아파트 단지들이 기본적으로 중복되더라도 40건에서 100건, 80건 어마어마하게 지금 계속해서 광고 매물은 나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광고 부동산에서 10건을 내든 20건을 내든 얼마든지 돈만 내면 은 광고는 다낼수 있지만 은 기본적으로 뭐 동일라이베리든 에스키뷰든 뭐 데오 트럼프든 마찬가지 새롭게 분양된 수성구 수성뭐 레이크 프로지오든 실질적으로 다 찍어보게 되면 계속해서 전세 매물들이 좀 많이 보인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물론 개별적으로 이렇게 보는 분들은 많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은 기본적으로 이런 영상을 올려드리기 위해서라도 제가 한번씩 확인을 해보면 대부분 매매도 매매지만 은 전세 매물이 엄청나게 나와있다. 그렇다면... 일부 사람들은 무조건 지금 매매가 되지 않으니까 숨통을 조금이라도 트기 위해서 일부 전세를 내놓고 좀 기다리자. 그런, 뭐, 어떤 동향이, 어떤 생각이, 뭐, 이렇게 반영이 되어서 전세 매물로 대부분 많이 내놓지 않을겠느냐. 뭐, 저는 개별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물론 수송구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돌아봐도 대부분 아파트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는 전세 달세, 전세 월세 매매할 것 없이 모든 대구의 부동산들이 복합적으로 중복적으로 광고가 나가고 있다. 하지만 뭐큰 거래는 없다. 거래가 없다고 해서 광고를 내지 않을 수는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광고는 내고 있는데 그런 광고들이 모여서 모여서 200건 100건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해 봤을 때는 정말 상하이 심각하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예전부터 미분양이 되었는 아파트를 한번씩 확인해 보게 되면 은 실제 뭐 예전부터 미분양이 되었고 준공이 되었는데도 아직까지 미분양으로 그대로 남아있는 이런 자료들이 100%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번씩 확인을 해보게 되면 은 기본적으로 세대수가 거의 없는 아파트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평균적으로 어, 위치가 좋은 곳은 거의 없다고 말할 수 있죠. 그나마 2021년도 중공으로 되어 있는 곳은 세대수가 위치는 좋지만 은 세대수가 거의 부족하거나 부족하단다. 거의 세대수가 많이 없는 곳들이 미분양으로 그대로 남아 있는 상황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기대를 하고 있는 분양회사연에서나 아니면 분양 관계자 아니면 건설사에서 대부분 바라보는 것은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나마 위치가 좋은 곳에서는 어느 정도 거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고요. 마찬가지 현수막으로 조직 분양으로 해서 미분양 아파트를 소진시키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일부 얘기들이 다 들리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지금 건설사의 어떤 국가에 대한 요청들 그리고 일부 조직 분양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 어 분양회사들, 파트들,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시기를 기다리지 않겠느냐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전국적으로 미분양이 나고 대구가 최악의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묵묵하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또 다른 데서 뭐 하나 얘기를 들어보면 실제 지금 아파트 원자재 가격이 너무 상승해서 미분양 할인을 해서 거래를 하게 되면 마이너스를 손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된다는 얘기도 됩니다 그럴 바에는 조금 더 기다려 보면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모든 상황들을 봤을 때는 아무래도 조금 장기전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데 물론 장기전으로 가서 될 일은 뭐 좋을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골무면 터진다고 한꺼번에 우장창 터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실제 대구 같은 경우는 대구 자체에서 아파트들이 분양으로 소진되는 것도 있지만 외지, 외지에서 많이 들어와서 거래가 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한꺼번에 터진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저조차도 단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일이라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번 나쁘게 생각해 본다면 미분양 할인으로 아파트 구입을 하는 것도 좋을 수 있겠는데 실제 미분양 할인을 하고도 아파트, 건설업체, 분양회사가 구도가 나거나 엎어지는 사례가 안 벌어진다고 또 말할 수도 없는 거죠. 또 한편 생각해보면 이런 업체들을 잡아먹는 대형 회사들이 있습니다. 자본이 많은 회사들이 또 그런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는 상황도 연출될 것이라고도 생각을 해봅니다. 집적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대구시에서도 더 이상 미분양주택 현황이 올라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은 현실적으로 발로 뛰어다니면서 내가 모든 것을 많이 알아야 당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되고 예전에는 내가 많이 알아야 돈을 벌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 상황은 한치 앞을 볼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막연히 유튜브만 보고 뉴스만 봐서는 되지 않는다. 그런 걸한번더 말씀드리고 싶고요. 건설 쪽에 종사하는 분들이 있다면, 남편분이 있다면 경우의 수를 다양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면 항상 건설 쪽에 관계되어 있는 분들이 직접적인 타격을 입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그렇게 많이 전화가 왔는데 그분들이 지금 전화가 없다는 것은 막연히 기다리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현실적으로 한 번씩 알아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망연자실 그냥 손 놓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지만 은 지금은 계속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고 실제 어떤 특단의 조치는 할수 없는 상황이지만 다양한 경우의 수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도 뛰어다니고 움직여야 되지만 은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도 뛰어다니고 움직여야 됩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되지 않더라 그런 얘기를 하는 분이 가끔 있는데요. 그분은 절대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일단은 노력이라는 것은 발로 뛰어다니는 것도 노력이겠지만 은 주변에 지인들을 만나보고 얘기하고 서로 대화를 하는 것도 노력 중에 한 일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많은 대구의 아파트의 재개발, 재건축이 이루어지면서 엄청나게 많은 돈들이 대구에서 돌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거래가 이루어지기도 했는데요. 계속해서 재개발이 진행이 되고 보상이 나온다면 또 이와 같은 현상은 벌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재개발이 전체적으로 중지가 되면서 보상을 받아야 되는 분들이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고 계약금의 일부를 받은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지금 대구 자체에 돈이 돌지 않는 것도 있지만 은 흐름 자체가 완전히 바닥으로 내림세로 돌아섰기 때문에 절대 이게 하루아침에 다시 꿈틀대서 올라가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어느 정도 대비를 하셔야 될 분들은 하셔야 되고 나름 다양한 방법으로 생각을 해보면서 위기를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한편으로 이런 위기를 기다리면서 나름대로 투자를 하시려고 하는 분들도 대부분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항상 경기가 좋지 못하고 경제가 나쁘고 위기 상황이 벌어지면 은그 위기 상황 속에서 틈새를 노리고 나름대로 다양한 방법으로 갈길 없는 사람의 주머니까지 틀어제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모르면 여기도 저기도 다 물어보시고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느정도 여유자금이 있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의 금매물이라든지 아니면 급전이 필요해서 다양하게 부동산 매물이 튀어나올 수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런 것도 관심있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구가 물론 넓은 동네지만은 살다보면 한 달이 건너서 한 달이 걸어서 또 아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인맥 관리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운동을 하고 술을 한잔 먹기 위해서 반바지에 쓰레빠를 끌고 아는 형님과 술 한잔을 먹으러 갔는데 제 구독자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서 소주 한 병을 서비스로 받는 이렇게 동네가 좁은 곳입니다. 아무튼 곱상 골목에 스마일 곱상 사장님께 감사 인사드리고 마무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